오방더세졌어아 아, 까빙 제가, 제가 너무 도간데 봉인 해제 해야겠다 안되겠다 못 참아 이제 바로 가서아 더블킬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파괴 공이 진행되고 니다필코저지 미사일 공격은 진짜 지옥이었어. 너무 힘들어. 침착해 확 걸려. 어, 이 사람 좀 쏘네. 잘 쏘시네. 아니, 됐 나이스. 도와주세요. 쏠 때는 너무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다. 초다 꺼줄거 아니면. 자, 빡빡 맞네요. 음. 완성됐다. 여기서 이제 지5회 성공해야 이제 유종의 미. 갑시다. 아마 훅빙으로 나오는 걸 여러 번알 거라서 이게 같은 패턴으로 가면 안될 텐데 계속 조금 다른 패턴으로 가긴 해야 되거든요 갑파빙을 넣어줘... 안넣어도 되겠다 클레좀 많은데 설마 보고 계신 거 아니죠? 난간에서 싸니 셀마 아이구야. 지금부터 밖에 모으다. 더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는 모조네. 모다네, 모다네. 마다네. 클라 있구만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죄송 말수 좀 줄, 줄, 줄여야 될것 같아요. 왜냐면 지금 사세좀 집중하느라 음... 이제 안 놓친다 진짜 이대로 더 늦으면 진짜 노답이 었어예 파이팅 우리 보스 형 혹시 방송 보고 있나? 전수속에 보스 형 파이팅 요 고마워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? <목소리> 댓글 아, 하이라이트는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유튜브에서 알아서 선정을 해주는 거예요 <목소리> 형님. 뭐, 고장 같은 건 제가 할수 있지 고장은 제가 하는데 댓글 하이라이트는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죠? 무슨, 저도 보니까 뭐 아직 뭐 하이라이트 해가지고 뜨긴 하던데 핫한 건가? 플레이. 아 제가 타이밍 삥을 안 드셨구나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뉴요맨 님 안녕하세요. 장비 이렇게 아군이 폐배하였 검색하시면 나옵니다. 자, 새로 오신 분들 마지막 추천과 좋아요. 한 번씩만 눌러 주세요. 자, 좋아요 거의 다 왔다. 100개 찍죠 우리. 좋아요 지금 100개 다돼간다 핸들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채팅창 내리면 엄지 버튼. 25킬 힘이 날것 같네요, 여러분들. 뭘 자기야 이거? 분이승리하셨습니다재선님 안녕하세요. 아 서린기님이 글 쓰시니까 다이라이트라고요어 그러면은 저안 눈기 기본 그 컨트롤이야. 아 재선이 감사합니다. 어백개 나이스. 저백개 감사합니다. 나 있다. Okay. 아, 케이도설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도 가스도고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도 하지 1 12 나이스 오나 나이스가 맞나? 이거 성공해야 되는데 야 폭탄이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좋아요5 5 5 5다1 5 5 5 5 5 5 5 5 1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5 왼쪽을 올려서 쓰기 때문에 가능하긴 하죠. 이게 이게 좀 편해요. 그래서 아왜알벤님 너무 잘해 버리는데?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. 아 이거 잠깐만 형님들 제발 성공하자 제발 돌게 되자 와 저도 저도 원래 시프트긴 했는데 이게 이걸 이겨버리다니 지금 같은 상황에 키라고 줄 거야 되는데 너무 아쉽네 인간적으로 7대1은 좀 아니지 않아? 여러분 <웃음> 이렇게 된건가? 저는 시프트 하다가 이제 시프트 한키가 컨트롤 보다 좀 뻑뻑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개손가락이좀 아파 가지고 제가 좀 그때는 키보드를 좀 세게 누르면서 할 때라서 컨트롤로 바꾸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때부터는 그냥 이제 거의 뭐 컨트롤 고정이죠 음. 예, 응, 저 컨트롤로 바꾸고 너무 좋아요. 지금 그러니까 이제 이게 편해. 딱 새끼손가락 첫 번째 마디, 그선 있죠? 그걸로 지금 하고 있어 가지고 편합니다. 아나 뭐하냐? 진짜? 아 이럴때 기려야 되는데 성원아 삥을 2층에 깠어야지 바보야 혹시나 팀이 이길까 하는 아, 좀 마음에 좀 이게 알겠습니다. 자꾸.. 죄송한테전 한번만 할까요? 전 한번만 할까? 이기면 안되니까 안가죠말그님 <웃음> 자야되는데.. 응? 이러면 안 되는데 작세 명. 아개새이 맞았다. 막판 4킬 한번 큰 그림 그려 봐.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. 자, 일단 포킬 하나 뜨면 모른다. 자, 포킬 하나. 세이브를 하면은 24킬인데 스페셜포인트 아오 스페셜 스페셜 이렇게 진짜 미치겠네